어 오즈모다. 오즈모네요 이거. 와우. 와우. 여러분 이거 보세요. M자가 있는데 이게 마이크인가? 오오오 오, 오, 오, 이거 보세요. 오, 이거 이대로 이게 오 움직여요. 위아래로. 와, 이렇게 와우. 이렇게 움직이는. 와우. 와우. 이건 녹화 버튼이고. 와우. 이거 진짜 좋은데요? 와우. 가격은 135불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색깔은 그레이 컬러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벌 이움직이고 우우우 우우우 우사우 싶네요 아 이걸 샀어야 됐어 미국에 와서 아 제가 한데다가 엉뚱한데다가만 돈을 쓰고 말이에요. 이걸 샀어야 됐는데 뭐 직원 말로는 보통 짐벌이 뭐 300불 정도 한대요. 근데 이거는 한 135불, 뭐 150불 그 정도 하니까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사진 찍히는 것 같아요. 네, 다 미국에 와서 제 얼굴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벌. 근데 조금 제가 지금 들어봤잖아요. 좀 무겁긴 무거워요. 이게 무겁습니다. 네. 그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요.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계속 들고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 같아요. 어 제가 다른 짐벌을 사용 안 해봐서 뭐라고 비교는 못하겠는데요. 그냥 저는 이렇게 짐벌 쭉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제 카메라로 밀착해서 맨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팔뚝이 아프긴 아프네요. 어쨌든 어 애플 매장에 와서 이렇게 한쪽 구석에 디스플레이 된 오즈모 짐벌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아 보면 사고 싶어. 보면 사고 싶다고. 견물 생심이야, 여러분. 그 옆에는 이렇게 드론도 있는데, 와, 여기 진짜, 다시 한번 말했지만, 견물 생심이에요. 하지만 저 돈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잉.